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3년 전에 서청대에서단핵불포탄핵을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외칠 때 그때 오이박사라는 단체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오이박사라고 해서 왜 오일 차는 얘기가 나오냐? 오일를 넣지? 그다 보니까 나중에 문자를 말했는데, 저기 보니까, 오직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만을 사랑하는 것 보지 않을까. 오일 박근서 참, 어느 분이 이름을 장명을 했는지, 내이밍을 했는지, 참, 머리가 집안에 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사실, 이 출발할 때는 별 별일이 없었는데, 우리 이전신, 이종신 단장님과 장경석 장인고문님, 그렇많이내고 동포들이 한 명, 두명 모여서 저는 거대한 조직이 돼서 드디어 오늘 발실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경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을 만날 때툼시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4차, 3차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우파 세력과 반대한국 세력이 내전이 제1의 유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신를 바짝 차려야 된다. 우기감을 가져야 된다. 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강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 진정한 이제 자유민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와 박근혜 대통령 당행을 무효화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회복시킬 때만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된다는 걸 강히 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었으니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백일을 맞이하는 오이박사 앞으로도 더욱 또 불폭탄핵과또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위해서 가열척에 계속 투자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